두두두! 아니 투두두 이거 아니야? 투두야 맞아 맞아 맞아. 아우 진짜 몇 번을 하진네 다시하자. 두두. 와 오늘은 오오이 아, 아, 이야투 아, together in l o 와 드론이다. 안녕. 아무도 네. 없는 놀이공원 네. 자, 니다프로와습니다 여러분 네 모험과 신비의 나라에 오신 분을 환영합니다 <웃음> 아, 제가 왔습니다 <웃음> 자, 여기가 어딨죠? 놀이동산, 놀이동산 놀이... 자, 여러분, 놀이동산 좋아하세요? 네다 네. 같이 와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네. 네. 있습니다 오랜만에 와요, 다 같이 가장 좋아하는 놀이공원이세요? 그 롤러코스... 터 아틀란스 <웃음> 롤러코스터랑 바이킹이요 회전 회전목 회전목마요 회전 <웃음> 저도 다 좋아해요 모험과 신비를 하나에서 펼쳐질 오늘의 투두 뭘할것 같으신가요? 놀이기구 타기 아, 놀이기구 타면서 타기. 아, 문제 맞추라는 거 아니야? 완전 그런 거 잘할 수 롤러, 있어 롤러코스터 타면서 짜장면 먹는, 먹는 건가요? 먹히기 <웃음> 타기 롤러코스 타면서 짜장면 먹는, 먹는 건가요? <웃음> 거위 타기 추이 <추위> 타기 펀스 정도 네 오, 나 Let's go 아, 그런 거군요 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미션 마다? 자, 그래서 혹시 찬스 요정이 되고 싶은 멤버 있으신가요? 제가 할게요 그래? 모두 저를 원하는 거같아요까너 어울리긴 한다요 예, 요정 같잖아, 요정 요 어, 어 <웃음> 제가 찬스 요정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팀 아, 뽑기를 할 거예요 아, 아네 난... 뭐야? <웃음> 이 안에는 머리띠들이 지금 들어있는데요 네, <웃음> 네 여러분이 고르면 그게 이제 팀이 되는 거예요 네, 네, 네 아, 진짜? 네. 네 뭔가 네 번째일 거 같아 똑같네나 <웃음> <아까네? 웃음> 왼쪽, 오른쪽 <왼쪽>. 전혀 상관없습니다 <웃음> 너무 가벼워서 같은 걸줄 알았어 맞아 <웃음> 야, 우리 이렇게 하고 우리 보지 말자 그래, 그래. <웃음> 네. 좋아요 자, <웃음> 할까요? 하나, 둘, 셋 오, 맞아. 상방이 오... 어? 다다르네 뭐야? 어? 나 원숭인데? 나도 원숭인데? 오! 아, 번경이 찬스 요전이야 내가 찬스 야,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웃음> 아니야, 우리가 아, 무조건이니까 그러니까 지 야, 이거는... <웃음> 이거 공식이야, 이거 어, 아, 라인이랑 막내 라인이네 너인다 죽었어 야, 제이. 그러면 순서대로 서자, 널로와 휴강 공식이 있습니다 맞아, 우리 만나면 이겨 엔젤로 데뷔 <웃음> 그렇네, 오, 이건 됐습니다. 진리가 없어 귀엽다, 네. 너네 <웃음> <웃음> 너네 귀엽다 <웃음> <웃음> 야, 잘 어울린다 <웃음> 자, 어 우리 그 갔다가 이제 팀명을 정해볼까요? 팀명이요? 정해볼게요 야, 뭘로 뭐뭐 할래 내일도 모레도 휴강이면 좋겠다 아, 아 좋다 아, 아, 내일도 모레도 휴강이면, 아, 휴강이면 아, 좋겠다 우리가 열고 자네 저 알려주세요 너도, 야, 너도 와서 음. 같이 짜줘 그럼, 그래. 아이디어 저우리 아이디어는 좋아 항상 언제나 장명 아이디어를 내가 냈었거든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저희는 이미 정했습니다 <웃음> <웃음> 아무래도 말해봐요 <웃음> <웃음> 어, 그냥 저희 먼저 얘기할까요? 어, 먼저 얘기해봐요 저희는, 저희 팀명은 내일도 모레도 휴강이면 좋겠다입니다. 네. 네. 내일도 모레도 휴, 휴강이면, 어. 휴강이면, 좋겠다. 휴강이면 좋겠다. 너무 긴데? 네. 두 명. 길어야죠. 그게 투모로 바이기가 아니에요. 아닙니까? 아니, <웃음> 뭐, 탈락의 길로 연습 보내줄게요. 괜찮지, 괜찮지. 꼭 이렇게 드립을, <웃음> 드립을 <웃음> 쳐야, <웃음> 쳐야 돼요. 됐습니다. <웃음> 된 거예요? 네. 저희가 <웃음> 네. 연준 수빈이잖아요. 그래서 너희를 탈락의 길로 연습 보내줄게. 아, 도발인가요? <웃음> <웃음> 그렇습니다. <웃음> 재밌네요. 좋다고 <그렇지, 웃음> 합니다. <웃음> 파이팅 <웃음> 우리가 더 길다. 이겼다, 이겼다. 아, 이런. 긴게 트레이드 마크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게임을 들어가기 위해서 거울를 외치고 넘어가볼까요? 네. 넘어가볼까요? <웃음> 네. <놈보니까요? 놈> 두두두. <두루루룩> <놈> <놈> 아,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놈> hey, 다시. 음. 다시 넘어가볼까요? <놈> 두두두. <오>! 어디 가요? <놈> 여기 짱나고. 바이킹으로 이동할게요. <웃음> 바이킹, 바이킹. <웃음> 바이킹 타요? 바이킹이네, 바이킹. 와, 야, 나 실내도 바이킹이 제일 재밌는데. 자, 여기 첫 번째 트는요. 네, 동요는 해적선을 타고 있다. 동요요? 네. 동요가 해적선을 탄다고요? 동요는 해적선을 타고. 방금 음. 아, 동요 틀어주신 거예요? 아, 세요동요세요네 입, 입, 입, 입, 입, 네 네, 자, 노래 아, 틀어주세요. 알알랄랄 둘, 아우, 예, 아, 어려운데 우리가 모르는 거보다, 모르는 동요 나오면 어떡하지? 자, 민우기입니다. 멜로디가 있는데 우이잖아우리 찬스 기민네 네. 물 네. 물 네. 어디를 들어가실 겁니까? 어디 갈까요? 젤론 젤론 오케이, 오케이 <웃음> 자, 이제 동요를 선택을 하실게요 한팀당한 한 장씩 뽑아주세요 아, 제발 아는 동요가 나와라 하, 제발. 아, 제발 아는 거였으면 좋겠다 제발, 아기 영수 이런 아유, 거 하나, 야, 아뇨, 은... 하나, 둘 야, 악의 영수는 악나다알아 망했다 네이클로머뭐야 망했다 네이클로머뭐야 어, 네이클로머 그거, 그거 아닌가? 이게 뭐예요? 우유 송이 뭐야? 우유 좋아 우유 좋아 우유 주세요 나 여기 갈래 네이클로머 뭐야? 자, 그럼네이클로부터 네잎클로머부터 근데 하자 그래요 이게 어, 노래예요? 어, 처음 듣는데? 이게 뭐야? 소환 좋아, 갑자기 이게 뭐야? 아 이거, 처음 like, 이거, 이거, 이거, 나거 이거, 이나 이거, 이아 이거, 알아. 나도 알아. 아동데왜 이리 쪼개서 불렸지? 네, 노래가 좋다 한 입, 두 입, 한두 입, 세 입, 네입네 입, 클로버 기쁘자, 사 근사, 근사, 근사, 고 야, 우리 많이 글 했어 사, 음만 맞추면 되겠지? 일단 가 모르겠죠? 즐겨요, 그럼 혹시 음도 맞춰야 돼요? <목소리> 아, 가사만, 야, 가사만 가사고 박수 맞추면 돼 <목소리> 아, 저, 전화를 어떻게 부르지? 동요면 우리한테 유리하지 맞아, 우리가 동요를 들어본 지더덜 덜 오래됐잖아 아, 이거 우리가 졌어 아, 초반에 진짜... 우유 쏘는 거야? 우유가 좋아요, 우유가 우유 줘, 좋아. 좋아, 우유 주세요 우유 뭐야, 그린게 어디 어 그러니까. 하여튼 내리자 진짜 <목소리> 어려워, 어려운 곡을 뽑았어 모르면 진짜 아예 못 맞아. 해, 못하는 노래 사실 나도 멜로디만 알고 싸비가사만 알아 1.2절 가사는 정확하게 구없냐 <가침> 어... 연수, 연수, 화이팅 연수, 연수범, 연수범, 화이팅 연수범, 연이범 연수범, 연수범, 연수범, 네. yeah. 원수범, 아, 연수범, 뵙… so 가. 연수범, 연수범, 연수범, 연수범, 연수범, 연수범, 연수범, 연수범, 연수범, 연수범, 연수범, 연수범, 연수범, 연수범, 연수범, 연수범, 연수범, 연수범, 연수범, 연 예쁜 것들 사이 예, 예, 이런 거안 예, 예, 예, 예, 예, 맞춰도 돼, 막 잡고 하네 이을 먹고 피어났네, 블어보 와, 와, 와, 와, 재밌겠다 와, 재밌겠다 하이. 안녕 말 걸, 안녕 랄랄랄랄라네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수줍은 얼굴의, 수줍은 얼굴의 미소 따스한 애써 고 야, 야, 야, 공시한다공시한다 야, 노래 틀어주세요 시작한다 하면 돼요, 그냥? 야, 오랜만에 타니까 무섭냐 불러, 불러 깊고 야. 작은 산골짜기 사이라 맑은 맑은 하는 작은 샘토에 <웃음> 예쁜 꽃들 <꽃을> 사이 <웃음> 예사의 자수음격 물을 먹고 피어난 내 입클로버 랄랄라한 입 랄랄라투 입 랄라 <웃음> <웃음> <웃음> 원래 저런 노래야? 랄라라라라이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아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아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아라아라아라아아아 <웃음> <웃음> <웃음> 뭐라는 거야? 모르겠어 야, 베이브 클러버 멋있고 재밌다 더더 <웃음> 늦게 안 가나? 파, 파, 파, 파 좀만, 좀만 더 태워주세요 야, 그냥 천천했어, 이런면 어, 나는 괜찮아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야, 우리가, 괜찮아. 우리가 뽑을 수 있는 건다 뽑은 것 같아요 아, 맞다, 이 노래 나 처음 들어보는데? 우유 좋아 우유 좋아 우유 주세요 아초라도안보아아나 싫어 싫어 아이아이 조아, 이이런어이 조아, 이 조아, 이 조아, 아이 조아, 안조이이아아 아, 이거구나 우유 좋아 우유 좋아 우유 좋아 없는 세상은 상상하긴 기 싫어, 싫어 없는 세상은 상상하긴 기 싫어, 싫어 우유가 제일 좋아, 우유만 줘 우유가 제일 좋아, 우유만 줘 <목소리도> 뭐야? 뭐뭐야, <뭐라> 쟤? 뭐야? 뭐뭐야, <목소리도> 쟤? 아, 여기까지? 되게 많이 하네 유즈세요포 주세요 좋아 세상에서 제일 좋아 좀 많이 들을걸 세상에서 제일 좋아 콜라 싫어 싫어 홍차 싫어 싫어 새카만 커피 오우, o 핫초코 싫어 싫어 사이다 싫어 싫어 새 <웃음> 하얀 <웃음> <웃음> 우유 오 y 예스 마초코때카 좋고요 자, 휴가 그최고. 가시죠 일 뭐야? 이거 되게 다 재밌겠다 <웃음> 카이1 0 무서울 거아 나도 오랜만에 탈심이좀놀라 그래, 카이가무서서 아마 도 재밌었어? 그럴까? 괜찮네 이거 아마 엄청 높이 올라 거야 야, 그렇게 생각나눈 갖고 있을게 오케이 정말 진 표정 봐. 이야 와우. 어디 이렇게 미음이 없어? 나 떨린다, 지금. 아. 준비됐어? 네, 됐습니다. 아! 콜라시라시라 콜라 차시라시라 홍차시라시라 새카마 커피. 오 나! <웃음> 뭐야? 새하얀 우유 오 oh, 예스 yes. <웃음> 잘한다 5, 7, 7, 4 우유 좋아 우유 좋아 우유 주세요 더 주세요 우유 좋아 우유 가 좋아 세상에서 제일 좋아 우린 우유 없는 세상은 상상하기도 싫어 싫어 우유가 제일 좋아 우유 마저 야, 잘한다 슈닝카이 휴닝과... 휴닝카이 혼자 캐리하는데? 야, 슈닝아너 잘한다 휴닝아 너 잘한다 야, 휴닝아, 너 잘한다 심... <웃음> 야 이제 심장 부여 자꾸 내려 슈닝이 캐리어네 <웃음> <웃음> 재밌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어, 재밌었어요 <웃음> 진짜 독도 없어요 야, 나 순간 17인 줄 알았어 17인 줄 알았어 아니, 그래서, 아, 아 박차 놓쳐서 그런 거구나 어쩔 수 없지, <웃음>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 이미 뽑았을 때부터 직감했어 오늘 투두 동요는 해적선을 타고 자, 저스 팀은 슈광 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총 골을 외치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넘어가 볼까요 투두 자, 오늘, 지금 이번 투두는요 단어 조합 게임입니다 종합, 단어 조합, 조합 조합 리비장천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기가 나쁘지 않다 매력 발산이라고 자, 그러면 방팀부터 네, 저부터 하겠습니다 벙기 응. 형, 제안하겠습니다 저희 팀으로 오면 뽀뽀해드릴게요 어, 야, 우리가 이겼다, <웃음> 우리한이 오겠다 <웃음> 저는 여기로 <웃음> 가겠습니다 <웃음> 아니, 잠시만, 저기도 들어야죠 아, 여기가 더 좋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뽀뽀해드릴게요 <웃음> 자, 우리 수빈이가 보여준다고 합니다, 네벙기야 <웃음> 우리 팀으로 오면 은 키스해줄게 <웃음> 매력 발성 <발생> 맞아? <웃음> 네, 여기로 갈게요 <웃음> 자, 그러면 우리 창수님의 마음을 사로잡은 팀은 승헌이 <웃음> 어? 뽀뽀해주세요, 그럼 이제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좋아요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양옆에 하이트보드다 확인하셨죠? 네 자, 세정봉만 준비 고! 자, 그러면 한 준비 네, 자 준비. <웃음> 고. 네~, <이제> <웃음> 네. 네. 가, 가서 쓰, 쓰라고요? 자, 세종봉은 <웃음> 음. 네. 네. 네. 둘이 세종 보시면 안 되고 돌아다니셔야 음. 돼요. 음. 음. 자, 소이 형이 서서 붙안 돼요. 유이 대대, 주의. 의미. 자세 의자. 미리, 시비불이, 시비 의미, 의리. 시비불이, 의미, 의리. 일단 음. 음. 우리나라의 음. 의미, 의미. 의미, 의미. 의미. 의미. 의미. 우리지널은 무행. 뿅. 대리자사 시행 이 유출에서 우행을 하고 구미를 가서 춤추. 우 차, 유자. 시비 구리, 의미, 의리, 구리, 누리 유리. 자, 라운드를보니다 각자 화이트로 와서 저를 적 조금 기 바랍니다. 저를 적을주기 바랍니다. 쓰자, 쓰자. 야. 명. 그 다음에. 야, 너 많이 찾았다. 저는 좀, 좀특격이없어니 우행? 어, 우행이 있었어. 그럼 이거 합, 다 합쳐야 되잖아. 미대 있고, 행시도 있고, 대행, 의자. 오, 사, 3 유행, 유행, 유행. 예. 다시 세트로모아주세요 자, 부리, 부리 오케이 응. 아, 맞다, 부리 아. 부리 적었다 <웃음> 아, 도리 아. 도리도 있구나 배추차, 유모차 이런 걸로 봤어 왜 이런 걸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의미, 자리, 유리, 우리, 부리, 누리 이런 거다 다 하지 자, 그럼 바로 두 번째 라운드 시작할게요 아, 이번엔 다른 거왜 다시 지워줘요? 아니 아니요, 누적이죠 아, 누적이에요? 누적이래요 네 복귀. 뭐도 이런 거도 돼고뭐 부도 그러면은 좀 하고 있다 글자를 외워서 와 그리고 밑에다 주세요. 다 써놔 그리고 이렇게 조합을 하자 밑에다 주세요. 다 써놔 그리고 이렇게 조합을 하자 아, 보여지 마세요, 보여지 마세요 자, 그러면 회전목만 돌려주세요 자, 준 게임 스타트 이제 그렇게 외요, 그렇게 해요 도통, 시망, 소우리 그, 우리가 썼던 그거는 신경 쓰지 마 우리가 썼던 글자는 안 쓰면 되니까 도통, 도통, 소망, 음, 시, 생이 장창 박 적을. 있어, 박 확실하게 있었어. 박 박만 적어도 되지. 박도 있어, 그도 있었어. 돌이 아 돌이 적었네. 오케이. 우박 우박 우박 우박 우박. 우박. 무시. 네. 자 보여주세요. 무음. 아 이번에 많이 못 적었어. 이번에 좀 형이 많이 적었어. 그래서 다행이네요. 아니, 괜찮아. 다이아몬드 순정이 보게.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를 찾았어요? 네. 그냥 네가 유추한 거 아니야? 맞아요, 몇개 제가 거? 유추했어요. <웃음> 네. 근데 진짜 있었나요? 아니, 없었어. 이런! 그냥 다이아 몬까지 있어서 아 있나 했는데 아니었네. <웃음> 아 아쉽다. 몇개 정도 어었어요양진도 어떻게 몇개몇개 술은? 여러 개 썼어요. 여러 개 썼어요. 네. 좀쓴거 같은데. 아, 대 대강 그 정도 쓴거 같은데. 많이 썼는데. 4 6개 잘했다 잘했다, 아 기쁘네요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굿 잘한다 아.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찬스 여전이 어떤 팀이라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왜, 왜 그렇게 중요해지냐고요? <웃음> 보내야 돼 <웃음> 자, 그러면 넘어가나요?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 도록 하겠습니다 그럽시다 네. 그럼 넘어갈까요? 두두 자, 이번 무슨 뭘까요? 뭐 사진 찍히는 데서의 미션이 있잖아요. 지 진짜 그런가요? 약간 거라고? 표정을 지어라 이 거. 그러니까 뭘 짓거나 유지를 아, 포즈하는 거 그런 거 아니야? 제일 평온한 표정을 짓거나. 이번 의 이름은 포도알 스티커 제거 대직전이 아, 아, 못 하면서 못뭐 떼는 그런 건가? 아니지, 뭘 실패하면 우리 포도알 붙여놓은 걸 떼놓는다는 <웃음> 거예요? 그런 거예요? 뭐 <웃음> 어떻게 하는 <웃음> 거죠? <거지? 웃음> 올라가서 정상에서 떼면 되는 거죠? <웃음> 뭐야, 야 이거 너무 어떻게데안 그래도 롤러코스터 못 타는데 난 풍선만 봐도 무서운데? 아, 왜 하필 이 게임 할때 이번엔 찬스 좀 필요하겠는데 이번에는 아란 태연이랑 연준이 형이 매력을 좋 우리 희강팀으로 올래? <웃음> 아, 올레 올레, 올레, 좋아, 좋아 야, 웨이브가 이런 수 생각이 나실수 없다 <웃음> 춤을 안 보여, 춤 춤? 네 도망갈까, 도망갈까, 도망갈까 오, 진거 같아 <웃음> 도망갈까, 도망가자 저 근데 이거는 여기를 가고 싶어도 퀴닝카이가 좀 힘들어할 것 같아서 여기 좀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멋있어. 와, 진짜 와 진짜 멋있어. 키나다 가성 요정이네. 멋있어 멋있어. 네, 진짜. <웃음> 그러면 우리 마지막 게임이니까 각 팀의 팀명 한번 외쳐볼까요? 네. 네. <웃음> 뭐, 팀명 <웃음> 말하고 뭐 이제 뭐팀 뭐, 파이팅 열심히 하자. 네. 레이드 모래도 레이드 모래도 시간이면 좋겠다. 네. 네. 네. 네. 모래도의 탈락. 자, 네, 내일도 모레도 휴강이면 좋겠다 내일도 모레도 휴강이면, 휴강이면 좋겠다 여정, 여정, 화이팅 화이팅 <웃음> 이거 풍선, 근데 올라갈 까 같으면 되잖아 이 형들, 지민은 기억 못 하는 거 같아요 제가 너희들 탈락길까지만 할 테니까 형이 뒤에 거를 해줘 응. 어, 두 분이 같이 해주세요 아, 저희는 팀워크가 중요하니까요 자, 해요, 네. 오케이 너희들의 탈락길을 연수하게 해줄게 화이팅 f i g h t i 한 마디씩. 파이팅 e y 요포도 d m 무조리 r 버리겠습니다파 h <웃음> f Let's go! <웃음> 언제 올라가지? 지금 올라가 올라가서 How 정상에서 올라가요? 떼면 되는 거죠? 떨어지는 순간 보자 알겠습니다 o h my go! d 아. 와... 야 형, 신내에 맞춰서 출발한다 나도+ 나도 잡고 있어야겠다 어형히어 빨리 야형 야, 야, 야, 갑자기 떨려, 떨려. 저도요 와 이거 너무 오랜만에 <웃음> 와 어떡해 야, 야 이거 미쳤원 어+ 어떡해파이팅파이팅파이팅파이팅파이팅파이팅파이팅빨이팅 빨리팅 빨리팅 빨리팅 빨리팅 빨리팅 빨리팅 빨리팅 빨리팅 빨리팅 빨리팅 빨리팅 빨리팅 빨리팅 빨 아, 형 아, 형 터졌어, 탔어와와 우와 와 오케이, 오케이, 느낌 봤어 뭘 들은 거지? 저 위에 지나가네 안녕 아 야, 고장 꽉 잡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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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뗐어 우와 말도 안돼열 개를 다 뗐어 다 뗐어요 <웃음> 다뗐어 <됐어, 난. 웃음> 형도 나하나대고다 뗐어 은퇴 형 풍선이 어디 갔어 아 <웃음> 형, 터졌어+ 터졌어 오케이. <드> <웃음> 괜찮아요 어때요 생각보다 여유 있어 되게 <웃음> 그쪽 들은 여유 있겠죠 <웃음> <웃음> <웃음> 아 그래 우리에게 해 카이가 있어 <웃음> 네. <웃음> 하다가 형이 왜 손도 <웃음> 이러면은 그냥 <웃음> 이렇게 <해. 해>. okay. <웃음> 네아 좋습니다 이러, 이렇게 할게. 어. 자, 그러면 네, 두 번째 팀, 하트 음, 딸려, 딸려요 내가 뒤에 타야겠네, 둘이 하나. 면 그래야겠지 아, 해연이 안전바 해주세요 <웃음> 롤코스터 보고 풍선에 집중하느라 그러니까, 무덥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니까 러 아! 자, 혜연이 형, 하다가 형이 달라고 해 어떻게 해야 돼? 오케이 <웃음> 파이팅, 고생해, 얘들아 네, 하고 한 마리. 살아서 돌아오겠습니다. <웃음>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웃음> 요, 요정 역할 좀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웃음> 아, 나 깜짝 놀랐는데 라꽉 쥐어 터질 것 같아. 뒤에 <웃음> 계신 아! <웃음> 두 분. 네. 지금 심장이 어떠신가요? 파이팅 재밌어요! 재밌어요! 터뜨리게 기원하겠습니다. <웃음> 다 터져버려라. 자, 그러면 출발할게요. 후! <웃음> <웃음> 음. 아! <웃음> 도, 돌아올게요. 아. 잘하 네. 안녕, 안녕, 아, 야쫄이지 아, 마, 쫄이지 괜찮아? 괜찮습니다, 아직은 괜찮지? 아! 위에 보세요, 어디 아 보세요 아아아 아직, 아직 네, 네. 아, 뗐나, 야, 떼면안 돼요, 뗐나 와 내려갑니다 아직, 네, 아직 안 돼요, 떼세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야, 야, 진짜 재밌어 와! <웃음> 야, 이거 <웃음> 앞으로 <앞에 웃음> 봐야 <웃음> 재밌네 그러니까 오, 오. 오. 오. 오 예! 진짜 깨 못됐다, 내가 보기엔 깨깨 못됐다 야, 진짜 안돼 있어 근데 나 많이 뗐어 나 용기에 비해서 되게 많이 뗐어 휴닝아, 좀 뗐어? 네 <웃음> 네 <웃음> 10개 다 뗐습니다 네? 다 뗐습니다 <웃음> 아아아아 <웃음> 10개예요, 그거 <웃음> <뭐하는 거야>? <웃음> 하나 <웃음> 둘 <웃음> 셋, 넷 오, 많이 뗐는데? 많이 뗐네 여섯 여섯 <웃음> 그리 와, 진짜 3. 너 3. 오기로 했구나 여덟, 아홉, 열, 열개 뭐야? 같 뜬네 다, 여 일곱, 여덟 천재, 열 여덟 개 아홉 개입니다, 아홉 개 9개. 예, 이미 9개입니다. 넘었는데요? 9개. 그러면, 이번 아! 게임은 와. 아! 이기는 날이 오구나 재미를 얻었으니 안됐다반 만족. 아, 근데 이거 어떻게 아. 이길 수가 없네 음. 음. 자, 이번 게임은 시간 팀의 승리 아! 그래, 한번더 탈까요? 축하 축하. 네, 축하, 축하 왜? <웃음> 왜? 왜? 왜? 왜? 왜? 왜? 나다 뗐어 아, 이게 벌칙이에요? <목소리> 아니요, 이제 다 같이 가는데요? 아니요! <목소리> <목소리> 간다, 간다, 간다 <목소리> 야, 이들 앞에, 앞에 <목소리> 봐 앞에 봐 슬기야, 이게 아니잖아 앞에 봐, 앞에 앞에 보면 더 재밌어 야, 앞에 봐나 앞에 야, 그래 야, 우리가 언제 브레치 레그너션 세 번을 연속으로 타보겠냐? 진짜, 이것도, 이것도 흔치 않다, 야 그래 우와!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숨마이 치기다. 네 함께하자.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어아아 야, 앞에 보면 재밌어 와... 와... 재밌네, 재밌네 아까 <웃음> 앞에도 앞에도 까마귀가 나어났는데 야, 슈니카이 안 죽었어? <웃음> 거의 죽... 거의 죽긴 했는데 사아는 아... 있어요 <웃음> 야, 풀어, 출발하기 전에 <웃음> 아, 재밌다, 데 나갈 거야, 나... 나갈 거야, 풀어주세요 <웃음> <웃음> 한번더 풀어주세요 오. <웃음> <웃음> <웃음> 야, <아니야>, 재밌었어 <웃음> 나가 나간... 이 요거 좀 들어주시고요 와우. 상벌이 적혀있어 와우. 뭐야? 벌만 적혀있는데요? <웃음> 어. 자, 오늘 도움을 주신 유정님이 돌려서 연수팀의 벌칙을 오, 벌칙 면제 벌칙 면제가 있어 어, 어나 죽었네 야, 차라리 그, 그, 그. 포도할한개 반납이면 좋겠다 자, 그러면 우리 유정이 벌칙을 돌려주면서 벌칙을 정해볼게요 자, 포도알 대신에 요거를 돌리겠습니다 엘교만 피해줘 진짜 애교만 그냥 애교에 그냥 맞춰놓고 할게요 난 젠짤까지도 괜찮아 자, 돌리겠습니다 힘차게 돌려줘, 힘차게 하나, 둘, 셋 아, 진짜 애교만 걸리지 마라 아, 아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이런 꼭 아, 걸리던데, 아... 어, 어? 뭐야, 뭐야, 뭐야? 클로징 아, 렌즈 뭐. 얼굴 모자이크 아, 음성도 <웃음> 안아 <좋아. 웃음> 아, 가 진짜 와, 괜찮네 뭐, 나쁘지 않아, 음, 어, 나쁘지 않아 <웃음> 아, 이거 재밌겠다, 되게 뭐, 아, 오늘 재밌었군요 <웃음> <웃음> 모, 모자이크요? 진짜요? 금송변조까지 네. 응. 알겠습니다 <웃음> 자, 오늘 한 분씩 이제 수리 멘트 당신 지금 모데이크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웃음> 그런 거겠죠? 이제 방송에 나올 때 <웃음> 자, 여러분, 오늘 우리 동산에 오랜만에 오셨는데 오늘 게임도 하고 즐거우셨나요? 네, 아, <웃음> <여쭈� 하셨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웃음> 다들 어떠셨나요? <웃음> 저딱 대부분 안 나오는 거죠, 그러면 저... 즐거웠고요 우리 그 최모 씨는요? 아, 어, 네 최모 씨무대이크주인공가요 어, 어차피 안 나와? 네. 어. 그러니까 저희가 놀이공원에 가고 싶었거든요 사실 왜냐면 1년마다 제가 항상 꼬박꼬박 왔었는데 무자이좀 그, 뭐, 뭐, 돼갖고 러브스데 이렇게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어, 되게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요정님은요? 저부터는 얼굴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아,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멤버들이랑 이렇게 조금이라도 더 얹어라 모자이크서 너무 잘잘잘잘 많았고요. 많았고요 이렇게 어, 탈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멤버들 도와서 이렇게 요정 역할을 할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요정도 좋지만 팀을 또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웃음> 생각을 합니다. 팀, 팀으로. 네. 그렇게. 그래도 오늘 요정 하면서 멤버들이랑 되게 재미있는 추억 쌓고 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전, 전가요? 전 아, 네 이래야 되지 자, 아! 모자이크 잘되있으면 진짜 웃기겠다 <웃음> 우리, 우리 휴닝 얼굴도 빨아갖고 <웃음> 아 너무 즐거웠어요, 멤버들이랑 아, 네, 놀이공원 가니까 <웃음> 네, 네. <웃음> 아, 놀이공원 너무 재밌었고요 이런 추억 만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야, 좋습니다 어우, 어우, 어우, 마지막 태현이네 <웃음> <웃음> 네. 저는 <웃음> 아무도 없는 놀이공원에 오는 게 모두의 로망 아닐까 싶은데 오늘 와서 너무 행복했고요. 그리고 역시 휘닝카이랑 제가 붙으면은 안 이기는 적이 없더라고요. 아, <웃음> 오늘도 그 공식이 증명됐네요. 오늘 재밌었습니다. 다음엔 더 즐거운 투두를 기약을 하며 힘차게 투두를 외치면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출발! 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 투 지금까지 투모로우바이투모였습니다 투두. 저희 아직도 모자이크예요 그렇죠? <웃음> 오케이, 괜찮, 괜찮, 괜찮 <웃음> 또 봐요, <안녕>. 또 봐요 <웃음> 또 봐요, 이렇게 나오는데, 어저희 <웃음> <웃음> 정신 응원봉 최초 응원봉 네, 최초 공개 올리 원. 자, 오늘의 소수 바로 응원봉 추격전입니다 오, 네, 응원봉 추격전이요? 그리 위도 한번 돌면서 이런 데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를 못 찾으니까 아예 못 찾겠어. 비켜! 야구다! <웃음> <웃음> 주니이니까왜 이렇게 잘 뛰어? 형, <웃음> <한번> 잡아! <웃음> 나이스! 최소빈! 이리와! 아, 난못 가.